오늘 이거 토란이에요. 토란 그거 토란탕국 어, 그거 끓일라고 근데 이렇게 벗겨서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금방 어, 노래지더라고 그래서 한번 한번 더 베끼면은 이렇게 깨끗해 토란 이게 상처가 있네 잘라버려야돼 이런 거 지저분한 거는 잘라불고 한번더 이렇게 얇게 요 깎아주면은 이렇게 허해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담가 놓으면은 여기가 노래지더라고이 미끄러워 이게 점액이 있어가지고 다 벗겼어. 이게 미끄러우니까 소금으로 한번 주물주물 해줘야 돼. 요좀 이렇게 잘라줘야 돼한입한입 한입 크기 딱 하나 딱 떠서 먹을 정도로 어. 쌀뜨물로 한번 삶아줘야 돼요. 쌀뜨물 물이 이렇게 뜨물에 끓어오르면 이제 이럴 때 해야 돼. 한번 끓여줘야 돼와 이게 미끄러워 이게, 이게 안 끓이고 이렇게 안 끓이고 바로 하면은 이렇게 미끄덩거려 갖고 안돼 이게, 이게 다 익었다 싶으면 찬물로 헹궈주세요 물이 너무 적네 이게 양기머리에요 너무 많나? 물 이렇게 끓으면, 끓을 때요 소고기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국물이 까맣지가않해 고기가 적으면, 적으면 한 덩어리를 더 넣어야지 좀 적을 것 같아 고기가 벗금을 걷어주고 고기가 요 어느 정도 조금 익었다 싶을 때 물을 통으로 이렇게 물을 많이 넣고 싶으면 좀더 넣고 우리는 물을 많이 안 넣으려고 다시마 하얀, 하얀 거를 요 깨끗한 행주로 이렇게 싹싹 문질러가지고 넣어줘야 돼 이 고기에서요 이제 그 국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러나면은 건져가지고 간장 마늘 초 참기름 물을 이렇게 끓을 때 고기를 넣어주고 이렇게 끓어올르면요 철원을 넣어주고 다시마도 넣어주고 싱거우면은 음, 소금물을 간을 해야 돼요 간장으로만 하면은 너무 국물이 까마니까 조금 싱겁다 파를 또 송송송 넣고 다 됐어요 곰국이 이거 저기 탕국이 토란 탕국이 안생했습니다 토란을 많이 떠야 돼 는 이게 터랑국을 많이 끓여 먹더라고 이렇게 끓이니까 맛있네요. 어 이거 탕국으로도 쓰고요.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래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